안녕하세요. 제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붉은색이 매력적인 여성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베젤이 26mm짜리의 시계이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79268입니다. 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웨즈 색깔이 일본쪽으로 보시는 다이얼색과가 다른데요. 아주 예쁜데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3열의 브레이슬릿에 가운데는 유광, 양옆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뒤를 보시면 레퍼런스 넘버가 적어져 있습니다. 7, 9, 2 6, 8 이와 같은 시계인데 인덱스를 보시면 인덱스는 다이아몬드 베젤에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시계와는 아주 살짝 다르게 베젤을 보시면 이쪽은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고요. 이쪽은 3시, 6시, 9시, 12시 쪽이 살짝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롤렉스 여성시계, 베젤의 사이즈는 26mm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79268 여성시계입니다. 아래 설명란을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시 직거래속에서 아주 매력적인 레드 다이얼을 소개했습니다. 짠!